오늘의 에비뉴 나인티 1.5룸을 보러 가실 겁니다 여기는 현재 1층이고요 저희가 아쉽게도 샘플하우스는 촬영이 불가능해서 그 샘플하우스 바로 옆에 있는 그빈 호실을 촬영할 거예요 대부분 거의 같은 타입이고 향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으니까 그저 유의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오시죠 오늘 소개할 집은 청담 에비뉴 나인티입니다 억정로데오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다시피 들어오자마자 신발장들이 넓게 1.5룸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널찍하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널찍하게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채로 저희를 맞이하고 있고요 수납공간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옵션도 이제 이사하실 때 편하시라고 풀옵션으로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냉장고고요.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밑에 냉동고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이 집은 하인드다 보니까 식기, 세척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긴 기역자 형태의 부엌을 띄고 있어서 요리 좋아하시는 분에게도 매우 편리한 주방 생활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각자 호실마다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를 한번 보실게요. 오늘 날씨가 조금 우중충해서 살짝 아쉽긴 하지만 테라스는 거실과 그다음에 안방까지 이어져 있는 구조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수도가 이어져 있어서 만약에 뭐 물청소나 아니면 여기 화분, 같은 경우에 딱 났을 때 이용하시기 편리하실 것 같으세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저희 안방인데 안방은 저희가 거실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안방입니다 매우 넓은 방 내부를 지금 자랑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위치그 천장에는 에어컨이 기본 옵션 설치되어 있고 여기 테라스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거실이랑 이어져 있어서 솔직히 집은 정말 잘 지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은 이렇게 드레스룸이 이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스타일러 당연히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안쪽 라인도 상당히 넓은 수납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5룸이 아니라 투룸인데 괜시리 자그마하게 이제 3룸, 4룸으로 조금 만들어 가지고 지내시는 것보다는 아예 방 하나를 큼직큼직하게 쓰고 하나는 완전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기 편하게 그렇게 구조를 지으신 것 같으세요 이곳 청담에비뉴나이티는 화장실도 고급 호텔식으로 만들었어요 보시다시피 좌변기 있는 화장실이 따로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세면대가 이렇게 위치해있죠 밑에도 이제 수납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측으로 가시면 샤워실 겸 욕조가 나옵니다. 여기는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습니다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세탁기가 옵션으로 추가되어 있고요. 길고 널찍한 다용도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상 청담 에비뉴 나인티 였습니다. 여기는 에비뉴 나인티의 외관입니다. 전 호실 모두 34평형으로 1 5룸으로 되어 있고 사실 빌라가 아니라 소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위치가 위치인 만큼 여기는 한 번쯤 둘러보시길 추천드려요 이쪽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내부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지하 주차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총 지하 2층까지 그 주차장이 있으면서 이제 조금 높이가 있는 지프나 아니면 뭐랜드로버 등도 충분히 올만한 높이를 자랑하고 있고 제가 키가 184인데 손이 안 닿아요 전혀 안 닿아서 그 부분은 걱정하실 거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지하 2층까지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뭐 주차 대수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You don't even know me like that Are you past my time? Put you on my mind